뭐뭔만 하면 이제 이런 거 나오겠네 이제 아 이제 짤도 없겠다 아 괜히 했나봐 아, 이게 다롤 때문이야 롤 때문이야 이게 다다롤 때문이야 <목소리> 여러분 아예 아니 내가 잘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내가 갑자기 배치 봤는데 짜잔 그냥 골드 그냥 플래티넘 이럴 수도 있잖아 브론즈 나온다고? 기본 실버야 실버 이상이야 솔직히 아그냥 그래, 기본 골드야 아, 이게 긴장된다. 뭐가 뭐라고 긴장이 되냐? 아! 왜 이렇게 못 하지? 나안 이렇게 못 하지 않았거든, 진짜로. 아, 망했어. 야, 진짜. 뭐야 이거? 왜 아이언이야? 야! 아, 아, 잠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. 아니, 왜 아이언이야? 뭐야? 아, 진짜 아이언이야? 아, 아니, 나 진짜 골드였다고 위도 달라고 진짜. 한 번만 더 해볼게. 딱한 번만 더 해볼게. 아, 말이 안 된다고 진짜 이게. 하자. 야, 그만 좀깜들당했어 여롱아 안녕하세요 어, 진짜 행복한 <웃음> 백구롱이 어, 어, 오늘 첫 게임 포켓몬 유나이트 레인게임 중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... 그래 너라도 올라가자 좋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남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게임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양걸고 어, 남탈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나는 문제 없어 어내 잘못 아니야 일단 저는 롤을 1년 넘게 안했고 그리고 여튼 안했어! 아이언에서! 아 그건 럼이 어까지 이건 어까야 이건 무조건 어까야 괜찮아? 아, 롤보단 덜하겠죠? 아니야 아니야 내 기억이 없는 거야 못 먹었어? 못 먹었어? 먹었네 나이스? 하, 여러분 어롤 접을 거야 안할 거야 나 억울해 아니, 누가 트롤 했다는 거야 도대체 <웃음> 아 이제 나뭐 뭔만 하면 이제 아이언이죠? 이런 거 나오겠네 이제 아 이제 짤도 없겠다 아 괜히 했나봐 아 진짜 아이언 나오지 상상도 못했다 진짜 뭐 살면서 한 번쯤은 아이언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? 그지? 나이스 들새지들새지아부지이 자식아 아부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 아프, 아프! 아프! 아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아, 나제라라로라나이까제라스나이 그냥, 그냥 올라가기 쉬운데. 어, 직관적. 응, 직관적. 나이스. 나이나이나이이이나이 아 진짜 특히 스리코라지가왜 진짜, 이러냐 오늘 아 노답이다 아 포기하지마 진짜 아왜 이렇게 포기를 잘해 사람들이 요즘 아 포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포기를 해봐 와 진짜 레전드인데 와 롤도 못해 포유도 못해 이거 다롤 때문이야 롤 때문이야 이게 다다롤 때문이야 어다이승막이라스님 멋있어 근데 우리 심지 어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오늘 너무 트롤라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올라가야 돼 진짜 여기서만큼 올라가야 된다고 다음번에 f p s 를 한번 도전을 해볼까? 나 FPS 잘하거든? 이거 먹어야 돼 우리 지금 그거 먹을 때가 아니야 이거 먹어야 돼. 아닌가 그거 먹어야 되나? 와판단점도 개판 5분 전인니 어떡하지? 나이스 멋있어 미안해 미안해 나 지금 내려갈게 내려갈게 바로 내려갈게 자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자 가자 나이스 대박 대박 대박 야맏복식 캐리 나이스 <웃음> 아, 진짜 오늘 너무 힘들다 응꿀놈은 그만이야 우주라고요아 아픈디? 나이스! 나이스! 우라 너무 힘들었어, 오늘! <웃음> 아, 좋습니다. 힐링할 곳은 포유밖에 없는 건가? 맛있죠? 맛있죠? 이것도 맛있죠. 아 정말 재밌구만. 이것도 맛있고, 저것도 맛있고. 양귀란요 양 양악 아닙니다. 어디 봐서 양입니까 이게? 양학은 글레이시아 가는 거예요. 글레이시아래. 그래. 저거 먹고. 어그너못 먹어? 먹고 나 빠지고. 띠. <놀람> 오, 얼굴 나 죽어, 얼굴 나 죽어, 나 죽어. <놀람> 당당하게 대놓고 도망가야 돼. 아다 먹었다. 아롤랄때랑 느낌이 달라. 아 이래야지 게임은. 이거 내 거야. <웃음> 어 이거 내 거야. <웃음> 아 행복합니다 여러분.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거든 글레이시아가 뭐 딜이 좋네 아니면 뭐 뭐가 사기네 아니, 그런 거 요시기스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안녕 귀여운 친구 아이거 벌써 인생을 포기해버렸구나 아네좀 요시기스 앞에 있으면 좀 포기할만해 어. 요시기스는 그냥 못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아 드디어 뭔가 이 죽었던 그게 쫙 내려가네 아 너무 좋네 나피 아닙니다 저 그냥 즐기고 있을 뿐이에요 자 계룡몬 저거 먹게 하고 자꿀 들어가고 나이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어디가 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,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상관없어 이든아 사실 저 아이언 나오면 재밌겠지 푸키 푸키 했거든 근데 난 아이언이 나오길 빌진 않았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언이 빌진 않았다고 뭘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? 이게, 이거 내가 안 먹어도 돼. 상관없어. 저도 되거든? 너네가 안 먹으면 돼. 응? 어차피 너도 못 먹어. 이거 따야겠다. 이거 따야겠어. 꼴로러 가는 거 같거든요? 꼴로로 방해할게요. 어딜 도망가? 요싱이스 앞에서. 주 포켓몬 요싱이스 트레인 앞에서 지금. 어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건가? 안 되지, 이 여자식이. 응, 추검 이거 빨리 먹읍시다. 우리 먹어야 돼요. 자, 먹었습니다! 나이스! 가자! 요시리스 기본적으로 춤추는거 봐!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그냥 한번 볼게요, 그냥. 이게 요시니스 근본 아니겠습니까? 자, 아! 어, 왜 이렇게 어깨가 무겁지? 아, 엑스포트 컵 달성! 클래스 5 시작해서 이제 아마 10일 나왔나 싶은데 13일 정도 남았는데 13일 안에 맞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나쁘지 않았죠?